안녕하세요 혼도보컬입니다 오늘은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중고음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특히 높은 음을 낼 때는 이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네, 소리를 내야 성대를 보호하고 또 근본적인 소리를 낼수 있기 때문에 네, 좀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또 성대 수명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발성을 할때 가장 몸에서 중요한 기관은 그첫 시작은 폐입니다, 폐. 왜냐하면 호흡, 이 공기가 성대를 지나치면서 그 공기에 의해 이 성대가 마찰하면서 발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공기를 조절하는 몸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뜯어서 얘기하면 날숨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보컬 트레이닝을 뭐 실용음악 학원이나 뭐 개인 레슨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거나 할때 대부분 복식호흡을 배우십니다 복식호흡 근데 이 복식호흡은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은 호흡이에요 가창호흡에서만큼은 왜냐하면 자 우리가 몸에서 호흡기관은 어딥니까 여러분 폐입니다 폐 근데 이 폐가 어디있죠 흉부에 있죠 그래서 복식호흡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네, 오픈 더 보컬 유튜브 첫 강의 영상이 흉복식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흉복식 호흡을 반드시 훈련 하시면서 보컬 트레이닝을 해야 근본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의 풀시청 하시고 흉복식 호흡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몸의 움직임 어떤 몸의 움직임이냐면요 자 우리가 폐부를 최대한 이 양쪽 폐부 호흡기관은 폐 잖아요 근데 이 폐에서 나오는 날숨에 의해서 발성이 발현된다고 했으니까 이 폐부를 조절할 수 있는 움직임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 움직임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자, 양쪽 손을 교차로 이렇게 갈비뼈에 다가 갖다 두시고요. 그리고 음이 올라갈 때 있죠. 중고음으로 음이 올라갈 때 이때 살짝 들어간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의할 점은 몸의 힘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주면 안됩니다 자 이게 아니라 자 호흡할 때 우리 몸이 확장 되죠 그러고 나서 이 확장된 몸을 제가 손을 좀 벌리고 말씀드릴게요 확장된 몸을 살짝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살짝 이런 상태에서 살짝 그러니까 호흡 마시고 노래 부르다가 중고음 올라간다 그러면 살짝 그러면 살짝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Hey, 한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나 이렇게 애워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을 부른다고 치면 순결한 나만의 천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을 제대로 체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기부터 밑바닥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더 보컬을 처음 접하시게 되거나 혹은 뭐 지금도 구독을 하셔서 보시고 있는 분들은 강의 영상 하나하나를 뜯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습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면 누구나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했으니깐요 많은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